어, AWS 보안이고요 이게 어, 제가 블로그에 시작하는 엔지니어를 위한 AWS 보안이라는 아티클을 한번 작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심화해서 주제를 성장을 지키는 보안 그러니까 어, 지금도 비어 있는데 더 비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보안을 주제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시간을 아마 잘 모르고 있었나봐요. 이것도 아. 19시 00분. 아 이게 그 강남 소모임 때는 19시였거든요. 그래서 입대도 같지 않을까 하고 그냥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텍스트는 다섯 어, 가지로 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망한 통장 강남에 그리고 두 번째는 통장을 막기 위한 방법. 세 번째는 어, 그러니까 꼭 고도화되지 않아도 그냥 이것만큼은 무조건 AWS 보안을 위해서라면 사용해야 한다라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조금 어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제로트러스트라고 해서 현대적 보안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아봤고요. 다섯 번째는 이 발표 주제의 모든 것이나 아니면 뭐 저에 대한 질문도 좋고 발표에 대한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망한 통장들이라고 해가지고 어, 주제 1, 2, 3이에요 지금 첫 번째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달궜던 건데 지금 원글은 삭제되고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은 펌글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건 뭐냐면 이 사용자의 콘솔 키, 콘솔이 콘솔 털린 거예요 액세스 키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디 패스워드가 털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해커가 쿼타도 풀고 그래서 모든 리전에다가 세이지메이커 노트북으로 마이닝을 돌린 거야. 그래서 3억 넘게 나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글을 올리면서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그 사연을 보고 이 글을 작성한 분께 쪽지를 보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AWS로 일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침해를 당했고 그리고 이제 뭘 해야 되는지를 가이드하려고 연락을 했으나 이분이 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아이디까지 나중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답변은 못 받았는데 어 이분은 AWS에서 6,40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변제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겐 2,174만 원이 없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액세스키를 유출당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액세스키를 유출당해서 뭐 마이닝이 돌았죠 대부분의 해킹 사건은 그 비트코인이 나온 이후로 그 채굴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세이지 메이커로 당하게 되면 최소 억대 그리고 일반 GPU로 사용하게 되면 천만 원대, 뭐, 이천만 원대 이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해킹 당한 사례들을 보면, 이 URL들은 제가 따로 그 슬랙에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 번씩 쭉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해킹 당한 경험담과 과금 대처 가이드라인은 이분은 한 300만 원대 정도 나왔는데, 이분도 액세스키 유출이에요. 그래서 이 주제 세 가지들을 일단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렸고, 대부분 콘솔이나 액세스키 유출이 해킹을 당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킹 시 대처 방안은 뭐, 일단 연락이 오죠. 국제전화로 뭐, 워싱턴에서 보통 연락이 옵니다. 이게, 그리고 그 루트 어카운트에 등록된 메일이나 아니면 루트 어카운트에서 결제 쪽 보시면은 뭐, 엔지니어나 아니면 비용 담당자 뭐, 이런 메일들을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쪽으로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연락이 오면 청구서를 확인하겠죠? 청구서를 보고서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건 사실이 아닐 거야 아니면 메일을 보고 아 이거 피싱 메일인가? <웃음> 하지만 보통 해킹 당하면 그건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 메일을 받았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아, 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게 맞아요. 아, 네. 아, 그, 어, <웃음> 일단 음. 이게 사실 확인이 되셨으면 리소스에 대한 삭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리소스에 삭제, 대한 삭제를 먼저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이 리소스에 대한 삭제는 AWS도 이런 케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EC2에는 글로벌의 리소스를 보는 기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EC2 글로벌 대시보드를 보시면 삭제당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리소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서포트 센, 센터로 빌어야죠. 보통은 빕니다. 아니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 일단 뭐 학생이거나 아니면 테스트 계정인데 이거를 뭐 살려주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면 이제 AWS 측에서 계정에 대한 보안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보안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면 이제 비용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조건 탕감해 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보안을 보안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MFA부터 AWS 컴피그까지 이렇게 그 여섯 가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아 어, 이게 근데 그러고 보니 여기에서는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느리게. 잠깐만요. 일단 우리가 그 여기 콘솔에 들어가 보면 IAM 대시보드가 있어요. 이 처음에는 우리가 계정을 생성하면 MFA도 걸려 있지 않고 그냥 로그인을 할수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루트 사용자에게 m f 에 있음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루트 사용자에게 활성 액세스 키가 없음 요두 가지가 체크리스트에 나와야지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AWS 계정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고요 이렇게 됐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AWS 계정을 봉인해야 돼요 AWS 계정을 봉인해야 되는데 봉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WS 사용자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AWS 사용자는 어떻게 어떻게 생성하냐 여기 보시면 얘는 권한이 없는 계정이에요 아무것도 없죠 권한이 없어요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이 없는 계정 계속 말씀드리자면, 일단 범위 계정을 생성을 해요. 이 범위 계정을 생성을 하면, 어, 범위 계정에는 아무 권한도 주지 않아도 돼요. 로그인만 할수 있으면 되거든요. 로그인만 할수 있으면 얘가 권한을 어떻게 얻냐? 보통은 그 i m 의 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유저가 권한을 얻기 위해서 신뢰관계를 역할에 맺고, 그 역할 의 전환을 이용해서 권한을 얻게 돼요. 그래서 권한 역할전환으로 권한을 얻게 되면 얻는 이점이 뭐냐 첫 번째는 MFA를 활성화한 계정에 권한이 없으므로 해커가 MFA를 뚫어도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는 IAM 롤을 생성함으로써 이 롤에 대한 권한만 제어하면 됨으로 그루핑이나 관리가 쉬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MFA는 필수입니다 라고 돼 있지만 어, 아 MFA 해놨네요 잠시만요 제가 이거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안 자격 증명을 보면 여기 제가 최근에 하면서 해놓은 건데 MFA를 생성하고 역할을 보시면 여기 역할이 있어요 역할을 생성하면 여기 보시면 그때 생성했던 역할인데요. 여기 신뢰 관계 보면은 이 리눅서라는 계정, 아까 보였던 유저 계정 있죠. 그 유저 계정을 제한하고 일반 콘솔 사용자는 세션 제한이 12시간이에요. 그래서 12시간 이상 밑으로는 세션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용자의 세션을 제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세션 최대 지속직 시간이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제한할 수 있어야지만 그 사용자의 콘솔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계정 보면 여기 콘솔에서 역할 전환 링크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 여기에서 역할 전환 링크를 가지고서 그 유저를 떼서 로그인을 하고 역할 전환 링크로 롤체인지를 하게 되면 전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이역할은 지금 권한을 보면 어드미스트레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역할 전환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계정이 어드미스트레이터 액세스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두 가지 가드레일을 가져가는 거예요. MFA와 IAM 이렇게 그래서 해커들은 이런 복잡한 단계들을 꾹 뚫어야지만 계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편하게 뚫을 수 있는 계정들이 세상에 많은데, 굳이 이런 방식을 써서 뚫을 필요가 없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역할 전환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롤 체인지 앤 폴리시까지 진행을 한 건데요. 그리고 예산 생성, 생성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자별 예산 생성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일자별 예산 생성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렇게 빠른 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도 지금 일자별 생성 같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으로 맞춰 두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5달러도 있고 2달러도 있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자주 하는데 어, 어, 테스트를 자주 하는데 이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은 가끔 2달러를 넘어가면 이제 심적인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죠 아 이번 달은 얼마 나올까 그러면 이제 어, 제가 5달러가 넘었다 이건 내가 사용한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기 보시면 예산 작성 보시면 권장사항으로 가면 이 비용 월간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보다는 여기 월별이 아니라 일별로 해서 고정금액 뭐 1달러 뭐 이런 식으로만 해도 굉장히 그내 비용에 대한 관리를 편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마 편해지실 겁니다. 여기 그다음 보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그 사용자의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서비스예요.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들이나 고객이 아니죠. 사용자들이 많은데 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저는 무조건 쓰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게 서포트 플랜이 그그 그 베이직으로는 쓸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안 쓰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거에서는 보안그룹이 N 이로 열려 있던가, 아니면 뭐 S3가 퍼블릭이던가,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주고요. MFA가 활성화되지 않았나, 뭐 이런 것들까지 보여주니까 정말 이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지금 계정 내의 보안이 의심스럽다라고 볼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안 쓰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WS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제 계정에는 활성화해 두진 않았어요 여기 AWS Config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추적을 활성화해야지만 이 AWS Config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최근에 테스트하면서 활성화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 AWS Config 같은 경우에는 계정 내 규칙을 만들고 이 규칙에 대한 것들을 규정에 따라서 거버넌스를 준수하게 할 수, 알람을 울린다 뭐 이런 것들을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기에서 직접 하진 않고 뭐 AWS 이벤트 브릿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클라우드 워치 이벤트에서 규칙 같은 걸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규칙은 대충 생성한다라고 하면 AWS 이벤트, 이벤트로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뭐 그러면 EC2다 뭐 하면 이렇게 EC2 런치, 석세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는 이렇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파라메터를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넣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아, 그럼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config에서 item change가 있을 경우에 그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에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리소스 디스커버리가 변경이 있을 경우에 노티가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사용한다면 EC2를 프로비저닝하는 경우에 내가 SNS로 알람을 보내는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WS 컨피그에 대한 것들을 이벤트로 받아서 트리거를 한다면 웬만한 것들은 뭘 해도 해커들이 만약에 내가 X스키를 유출해서 인스턴스를 10개 만들었다 메일이 열통 오겠죠 갑자기 어? 큰일 났다 하고 바로 들어가면 되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실무에서도 쓰는 기법이기 때문에 꼭그 사용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이걸 실습을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좀 바빠서 실습하는 것까지는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AWS에서 꼭 사용해야 되는 보안 서비스들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픽까지 이야기했고 그 AWS의 보안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IAM 같은 경우에는 그 AWS의 기본 인증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그 가드레일과 그 해킹강할수 있는 구조를 막아줄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물론 IAM만 쓰는 경우는 없고 여기에 옥타라던가 IDP 같은 서비스들을 엮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IAM에서 MFA라던가 롤체인지만 사용해도 충분히 보안성은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안그룹과 NACL이에요. 지금 이 보안그룹 같은 경우 아 NACL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레스 그 보안그룹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풀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구성도를 간략하게 그렸는데 이 아, NACL은 서브넷 기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보안그룹을 포함하고 있다. 여러 개의 보안그룹을 포함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보안 그룹은 그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 AWS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단일 인터페이스 기반이냐 아니면은 그 서브넷 기반이냐라고 해서 그 적용 범위가 갈리고요 어, NACL 같은 경우에 스테이트레스라 그 단일 포트로 막게 되면은 그 들어오는 클라이언트 포트에 대한 허용까지 해줘야지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으로 찍고 들어오는 해커라던가 아니면 문제가 되는 IP들을 차단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고요 그리고 어, 뭐 아웃바운드를 제어하기 위해서또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토콜에 대한 이해만 잘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보안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들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상태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 클라이언트 포트를 열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안그룹은, 어, 열기만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특정 IP에 대해서만 열어주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IP, 아, 보안그룹 체이닝에 대한 거를 보여드린 건데요. 지금 밑에는 80, 그 HTTP 포트에 대해서 그 IP사이더로 열고 있지만 위에 같은 경우에는 보안그룹이 보안그룹을 참조해서 22번을 열고 있죠. 그래서 이이 보안 그룹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서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보통 그 배스청 호스트를 운영하잖아요. 배스청 호스트는 특정 IP 하나만 허용하고 이제 그룹핑을 해서 보안 그룹별 제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인스턴스 그룹을 여러 개 나눠 놓고 이 인스턴스에서는 어떤 것만 허용한다. 이런 것들이 되고 그리고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은 게 뭐냐 우리가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서브넷 대역으로 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브넷 대역으로 열게 되면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ALB의 보안 그룹을 참 체이닝해서 인스턴스에서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ALB의 IP가 얼만큼 바뀌든 그냥 ENI에 대한 허용을 해주는 기 거기 때문에 따로 IP사이더를 허용하지 않고 특정으로 허용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리고 w a p 같은 경우에는 저는 AWS w a p 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AWS w a 는는 복잡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아주 단순한 서비스예요. 많은 룰들을 지원하지도 않고 뭐 세밀한 설정들을 지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ACL 들어가서 보면 은 매니지드 룰이라고 해가지고 몇 개만 있고 카운트냐 아니냐만 설정하고 그게 다야 그렇지만 범용적인 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라던가 SQL 인젝션 뭐 이런 것들 오 a 스프1 0 공격 같은 것들을 아주 잘 막아주는 룰, 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프는 굉장히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모자른다 라고 하면 은 이제 커스텀 룰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스텀 룰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뭐 MSP를 써야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컬럼이에요. 이 안드로메다 토끼라는 분이 쓰신 컬럼인데요. 이 분은 현대적 보안이,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그 블로그에 작성을 하셨어요. 이게 현대적 보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스토어를 무시하고 RDBMS만 중요 자산으로 취급한다. 뭐 레디스라던가 뭐 몽고 DB라던가 NoSQL 아니면 GraphQL 그래프, 같은 것들을 지금 중요 그냥 그거는 그뭐 다른 로그성 데이터를 쌓는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본다던가 중요도를 떨어뜨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현재 보안이 아니라고 하고 전통적인 솔루션이죠 IPsec VPN 전용선 이런 것만 신뢰하고 와이어가드라던가 L2TP 뭐 이런 소프트웨어 VPN들은 안돼 이런 건 사용해서는 안돼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망의 경계로 기준으로 사고한다 이거 망경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 과거의 보안에서는 폐쇄망은 절대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망분리, 이 망분리를 반드시 그러니까 해킹을 막기 위한 본질적인 것보다 이 망을 무조건 분리해야지만 우리가 안전해질 거야 라는 생각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쇄망이 개방만보다 안전하다고 믿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그 인, 인그레스를 좁히고 제어해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현대적 보안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 5, 6번은 어느 정도 그냥 상쇄되는 건데요 보안 조직은 개발 조직을 컨트롤 하려고 하고 개발 조직은 보안 조직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일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대적 보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현대적 보안은 무엇인가 어, 정말 제로 트러스트인 거죠 아무도 믿지 않는 거죠. IAM, MFA, IP 제안은 시작인 것 뿐이죠. 이제 이, 이것들도 로테이트하고 그 부분적인 권한 제안을 통해서 제안하고 이 사람, 이것들이 정상적인 접근인가를 검증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동기화된 실패를 피하라. 이런 것들은 피어링이라던가 우리는 IPsec VPN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맺어져 있는 연결들이라고 생각해서 신뢰하는 그런 경, 맥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허용하면 끝이 아니라 상호를 검, 검증해서 이두 가지들을 아예 아무튼 이 예. 네네네 그리고 이그 통합 관리가 요즘 유행인데요. 뭐 AD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OU를 만들어서 다 한꺼번에 관리한다던가 컨트롤타워에서 뭐 계정들을 통합하려던가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인 편의에 의해서 통합되는데 좀더 중요한 리소스라면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라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은 거꾸로 흐리지 않는다 이거는 좀그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이게 그 빌드 그러니까 대부 쪽에서 운영 쪽으로 배포를할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드 서비스는 빌드까지만 해야지 운영적으로 배포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그 프로세스들이 빌드가 배포까지 같이 크레덴셜을 물고 한, 배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빌드가 끝난다면 이제 그 운영 서버에서 운영 서버로 푸시하는 게 아니라 운영 서버가 리소스들을 가져오는 방식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레덴셜의 크레덴셜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한보단 합의와 시스템이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희가 저희그 보안 권한들을 요청할 때 결제를 올리고 요청을 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태우잖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겠어 하고 요청을 하면 몇 사람이 그냥 합의를 해서 너는 들어가도 돼라고 이렇게 승인을 하게 되면 이 하브이에 의해서 접속을 할수도 있게 하는 구조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승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 결국엔 부서장까지 승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실무자들이 너는 접속할 수 있어라고 승인만 누른다면 그 즉시 접속이 가능하고 이 세션에 대해서는 익스파이어 할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 그리고 상상력 과 영감을 믿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어떤 걸 이야기해야 되냐면요 어 우리가 SSH를 제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계정을 주고 이제 SSH를 제어하는 솔루션을 넣고 이러는 이유가 뭐,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결국에는 보안성을 올리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SSH가 아니라 다른 솔루션을 쓴다면 어떨까 AWS SSM 너무 편한데, 특히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AWS 콘솔을 통해서만 접속하면 되고, 로깅도 되고, 너무 편하잖아요. 그런 것 같이 다른 솔루션들을 생각하고, 내가 이 솔루션이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부 상부상조하자. 이 대부옵스 개념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대부옵스는 개발과 운영조직의 사일로를 없애자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안의 사일로도 없애야 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DevSecOps라고 해서 이세 가지를 또 합친 개념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일곱 가지에 대해서 현대적 보안이라고 일컫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들으셨다시피 현대적 보안은 그렇게 정돈된 개념은 아니고 어, 아르마른 이 이제 그 사스라던가 좀 편한 그 제로트러스트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불과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그 보안의 물결은 과거와 달리 망구 망부, 망부분에 집착하지 않고 그 화이트 리스트를 기반으로 한 보안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제 4장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이 있으실까요? 액세스키랑 시크릿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는 게 맞죠? IAM role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에 부여해서 사용을 할수 있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 인스턴스에 지금 SSM이라는 역할을 부여해 놨어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는 크레덴셜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SSM에 제가 어드민 스트레이터 액세스를 부여해 줬어요 그러면 이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액세스키가 로테이트되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만약에 aws.s3.ls를 친다 라고 하면 네 지금 있는 c 피그버킷이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엔 크레덴셜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aws의 권한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에그 액세스 키를 부여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액세스 키를 부여하더라도 액세스 키에서 그 크레덴셜 역, 역할 롤 체인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롤 체인지를 하는 방식으로 그 권한을 가져오는 방식이라면 충분히 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충분히 되,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네? 아 방법이요? 아 여기에는 지금 그 여기에서 그, 아, IAM 잠시만요 그롤 체인지도 여기 AWS CLI 에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Switching AWS CLI 명령어가 있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c 피그를할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권한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얘, 이게 MFA가 들어가면 MFA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되거든요 근데 MFA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크레 e d 만 넣어주고 역할 전환을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 리스트 유저로 롤 체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음, 음, 네. 음, 음, 네. 컨셉은... 네 네. 네. 네 내가 이코비큐오에게 어떻게 니까내은진진되나 근데 그 이거는 주인이다라는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보다는 네. <웃음> 어차피 로그아웃 는 자신의 메일로 생성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 패스워드를 잃어버리나 아니면 로그아웃 카운트 로그인을 잃어버린 순간에는 정말 더 위험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변호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그 루트 어카운트를 잃어버린 한 업체는 미국까지 변호사를 이용해서 서류를 주고받으면서 자기 회사를 증명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정말 복잡해질 거고 그리고 자기 메일로 로그인한 다한계정이라는걸 증명하는 거죠. 보통은 자기 메일로. 어 개인정보 유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DB 탈취는 아니에요. 이 개인정보 탈취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의 그 SQL 인젝션을 이용한 탈취들이 대다수고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정말로 DB가 털렸다 이런 경우에는 어 보통은 이런 시나리오를 찾아갈 것 같아요. 액세스가 털렸고. 이제, 애페퍼가 API로 RDS를 조회해봤는데, RDS가 크고 아름다워. 그럼 이제, 어, 이거 좀 큰데? 얘네들 뭐지? 하고 보면 이제, 도메인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게 뭔지, 확인할, 얘네들이 어떤 서비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스냅샷을 명령어로 때립니다. 그리고, 이제 CLI로, 이 스냅샷을 다른 계정, 해킹당한 계정이든, 아니면 뭐 더미 계정이든, 공유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공유하는 계정은 얘를 이제 데이터를 복구만 하면 이제 다른 계정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갈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개인정보가 딱트린 음. 거죠. 그런 시나리오들이 주로 있겠지만 가장 가장 많은 시나리오는 SQL 인젝션을 통해서 간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 포메이션스마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의 구조를 파악한 다음에 SQL 커리들을 대입해보면서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QL 인젝션에 사용되는 기법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사이트 내에 있는 뭐 카테고리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커리를 넣거든요 그래서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전에 워플로라던가 아니면 다른 보안 체계를 가져가서 막는 것이 맞습니다 운영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을 해야 되는. 예를 들자면, 어, 제가 그 부서장이에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문제를 하자면 실무자들이 이제 서버에 문제가 있고, 네. 그러면 요즘 요즘이나 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격제를 켜서 부서장님 어디서 너에더 석계 더 석작업을 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하랍 이제 자기 이름 찍고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상위 매니도 찍고 연결로 되겠죠. 이 그러면 이제 피해자가 거기 그 전자 결제를 보고서 권한을 승인하는 과정까지 가야 되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이 형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과거의 권한 부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소재에있어 아직은 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뭐텔레포터가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은그 접근 URL을 위에 스파이어할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청이 있다면 그 URL들을 여러 명이서 허비기를 두고 이렇게 3명이서 실무자면 이제 작업자가 들어와야 하면 은세명 중에 두명만 합의를 통해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권한을 부여하는 과정이 아니라 이걸 승인하려는 순간에 합의를 통해서 작업을 할수 있도록 됩니다. 권한과 합드를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그런 시스템을 쓰는 이 곳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그게 데이터블루에스 파업 이터블루에스 있는 서비트 서그 우리가 설명하는 자동화를 자동 오토 세트를 떼어서 쓰기들을 많이 그교 쓰기 같은 경우에 많이 흔고면 만들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솔루션으로 못본거 같기 때문에 그~ 그런 있잖아요 그~ 코드 커밋 같은 코드 디플로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승인을 세우실 겁니다 그런 경우라면 이런 프로그램 비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는 할수 있을 것같습 네. 아직은 제가 아, 저 아, 제로 플러스 체크를 읽어봤는데 아직은 그런 아, 솔루션은 아, 많이 있습니그 데이터벌스에서 항상 해소이 있어가지고 궁금해져요. 네. 그 해소이 있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위임 스 같은 일이 있어 거예요. 네. 국내요. 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아마도 뭐 해외 통관이지 뭐. 육수를 분해해. 아.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AWS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개인정보의 보게 이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AWS의 서버는 서울 리전을 사용한다면 서울에 존재하게 돼야 겠고 지금 마이 데이터를 그 AWS에서도 받을 수 있는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봐서는 그 서버는 실제로 한국에 있는 게 확실하고 그리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아니라 국내에 존재하는 게 맞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불안하다면 AWS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렇다면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웃음> 네. 아 네. 네 대한 네. 네. 서비스를 기업을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네. 는데 네. 울 네. 주 네. 데 캡처에서 오면서 연을 어디서 받거나 아서 아니면 그 네. 그거를 좀 이거는 제가 이거를 어드바이스해주는 툴이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써보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관리형 정책을 주거나 아니면은 실제 사용자가 필요한 롤만 뜯어가지고 준다면안 되면 추가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권한의 정책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거를 결국에는 부여되어 있는 권한을 보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권한이 들어갔다는 걸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거를 자동으로 해준 편하게 하려면 관리형도를 그냥 쓰는 게 맞고 이거를 타이트하게 하려면 한땀 한땀 따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 정적 포스팅을 저희 회사인 커리어 사이트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커리어사이즈에는 지금 뭐부다 적용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api, api 방식으로 필요한 컨텐츠만 받아다 쓰는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정적 컨텐츠가 사실 뭐거든요 근데 엑셀스스로뭐 어, 강하지도 않을 건데 어, 이게 그레이트 제어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공격이 들어오면 이걸 감지는 해야 될것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와프를 쓰고 있습니다 공격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서 어차피 스페인이 들어오면 이거를 다감지할수 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CF 쪽에 와프을넣 기본 돌정보는 넣어놓을 수 있고 제가 5분만 더 질문을 받고 제가 발표는 종료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거나 아니면 다른 이야기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네, 네. 네. 아, CISO, 네. 네. 그, 밀레이서제는 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소가 생겼고요. 잠시만요. 이제 제가, 그, 저희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아서. 혹시 경식 하시는 도알다 아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인프라 엔지니어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엔지니어를 뽑고 있습니다. 릴리이우젠는 <웃음> 독서를 권장하는 플랫폼으로 지금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지만 IT 회사예요. 근데 어 인프라는 제가 담당하고 있고. 어, 제가 지금 13년 차인데, 3년 차부터 1년 차에 인프라 스타로트 엔지니어를 꼽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변이나 아니면은 앞날이 창창한 엔지니어가 있다 하면 추천해 주시고요. 이, 저희,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지니어로 10년 있다가 리버 플라우드 갔다가 윌리로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에옵스 SRE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추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네. 지금 컨트롤터 엔지니어가 몇분이 있어요? 지금은 두명이 있습니다. 오. 지금 저희는 개발자가 거의 한 어, 45명? 50명 가까이 있고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두명 있습니다. 네. 인프라를 모르지 네. 올비 온리... 리더를 이더러... 일부 네이버 클라우드도 있는데요 거의 AWS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99% AWS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20%입니다 20 네. 비밀입니다 <웃음> 저희가 근데 컴퓨팅을 엄청 하다고 쓰는 회사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어 대다수의 콘텐츠 회사들이 그런 듯 콘텐츠의 전송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회사고요 컴퓨팅을 많이 쓰지도 않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음 저희는 책을 보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다들 정적게책한번 보려면 얼마나 걸리시죠? 보통 빨라야 한 시간 반 늦으면 몇시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한번 다운받은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 읽기까지 굉장히 오래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인프라 자체는 굉장히 정적이에요. 그런데 이 인프라는 정적이지만 이 인프라를 쉽게 바꾸고 멋있게, 더 빠르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전송비용... 아, 전송비용 최적화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에는 CF 계약이죠 그리고 GZ으로 압축하고 그게 답니다 사실 전송비용 최적화는 계약밖에 없어요 최저 비용을 하려고 생각하면 결국에는 뭐 GS라던가 뭐 이런 쪽 사용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겁니다 네. 근데 아마 그 ISMS는 굉장히 전문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아, 제가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인증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이 하지 않나요 네, ISMS는 굉장히 정원 동적인 방식입니다. 8시 31분이니까 이제 네,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